자 오늘 입양초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단다 자 전학생 들어오겠니? 네음 그래 자기소개 해보렴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저라온 플링이에요 어 그래 플링이 저기 저쪽에 앉으면 되겠다 네. 그래, 얘들아. 오늘 수업 잘하고. 선생님은 2번. 야! 전학생. 하, <웃음> 얘 봐라. 어, 어, 어, 어, 나 불렀어? 그래, 도 너밖에 여기 더 있어? 야, 너내 이름 들어봤어? 너나 아니야구. 어, 어, 어, 어, 아, 안녕 너나 모르는구나 나이별춘학계 일진 잉진이야 잉진 나... 이, 이, 잉진아 안녕 그래 너내 소문은 들었겠지? 응? 어, 어, 어, 어. 나 전국구 그... 입양일진 옆에 속대에있는 입양초 햄버거 주먹 이겨맨이야 어, 어, 어, 그, 그게 그 뭔데? 너 내가 왜 햄버거 주먹인 줄 알아? 어, 응? 어, 어, 어, 어, 어. 이 햄버거 이 햄버거로 맞아봤어? 톡톡톡. 햄버거로 날치다니 참깨빵 위에 순색이 패티 두장 특별한 소스 그 특별한 소스가 바로 너 같은 애들 피야 어? <웃음> 그래서 난 햄버거를 참 좋아하지 <웃음> 난 햄버거 안 좋아해 어쨌든 너 같은 찐따가 전화가서 기분도 나쁜데 힘좀 뜯어야겠다 돈좀 있냐? <웃음> 어, 어, 어, 어, 어, 아, 아니 너 털어 나오면이 햄버거 한대다 여기 서봐돈좀 뜯어보게 털털 털어본다 이 녀석 음... 돈좀 있나? 으, 좀 털어볼까? 어이 한, 한 푼도 없어? 아, 이거? 나 진짜 없.. 없어 그러면은 니네 집에는 돈이 많겠지? 너돈좀 있어 보이는데? 아, 아니야 나, 나, 난돈 없어 그 니네 집에 가서 너돈 1원이나 나오면 한대 다 알겠어? 니네 <웃음> 집으로 안내 빨리 가야 <웃음> 여기가 니네 집이냐? <웃음> 그렇긴 한데 야, 내, 어, 어, 우리, 내 우리 눈 엄마가 내눈 보고 말해 <웃음> 아 어, 어, 어, 어, 들어가자 이 녀석 꽤나 부자인 모양인데? 예, 전학생 으, 으, 으. 너 19대1 전설 이잉진님 이름 들어봤을 거 아니야 19대1로 내가 싸웠단 말이야 으, 내가 아는 건1더기 1하고 2더기 1하고 3 더하기 이이석 공부만 하는 범생이구만 그래 니네 집이 어딘데 어, 어, 으, 으, 으, 저기야 기가 니네 집이야. 야, 뭐야? <웃음> 어, 그 성적에 아, 잠이 오니? 으, 너, 아유, 너 얼굴들을 봐도 잠이 안올 거야. 음, 음, 정말 공부만 하는구나. 책이 왜 이렇게 많아? 머리 아파 벌써. 어, 머리 아프네. 서울대 가지야? 어, 내 목표는 서울대야 <웃음> 너는 참 이상한 세계에 서 사는구나 우리 아빠는 나보고 공부하지 말래 어, 이, 왜? 이 세계는 이 주먹으로 지배한다고 했거든 어! <웃음> 이제 집에 봤으니까 제발 너이 집에 돌아가줘 응안돼 음,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 이 녀석 정말 돈을 돈이 없네? 다 책뿐이잖아 야 이게 뭐야 아니 집에 실판이 있단 말이야? 어! 아 이거는 내가 공부하다가 잘안 풀릴 때 여기서 직접 내가 써서 해봐 한번 너도 풀어볼래? 뭐? <웃음> 내눈 보고 말해봐 뭐? 나보고 공부를 하라고? 어, 어, 어, 어, 어. 아, 난 아, 집안 대대로 무서운 족복 집안이야. 난 공부 같은 거 몰라. 아, 아 이거 정말 쉬운 수학인데. 오늘의 할일 영단어 외우기? 음. 어, 오늘 사실 집에 와서 영단어 외웠어야 됐어. 아, 정말 아하. 돈은 없고 책뿐이잖아. 음. 아 어떻게 올라가 이거? 아. 진짜 이좀 말이 모자르구나. 아! 똑똑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너 올라가면 죽었어, 이... 야. 너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말하래 어?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래. 어? 이 녀석아. 너나너없어너 머리에 토리 두개 짼지. 우으으으으... 뭐야? 진짜 돈은 없고 책뿐이잖아 아 진짜 오랜만에 폰좀 뜯어서 나쁜 짓에서 좀 사용해 보려고 했더니 음... 음, 없어 없어 그래 니네 집 정말 책 냄새난다 난 무슨 독서실인 줄 알았어 어, 어 이런, 맞아 이런 집에서 잘 나가는 머리가 터져버릴지 몰라 야 어쨌든 돈 구해서 내일 안까지 우리 집으로 만원 모아와 알겠어? 만원 나, 나, 나는 돈이 없어 만 원은 좀 힘드니? 천 원으로 갖고 와 어, 어, 알겠지? 뭐다시피 책은 많지만 돈, 은 없는 걸? 알았어! 500원 어? 500원만, 500원만 모아와 알겠어? 어, 어, 어, 어. 음. 책을 팔아서라도 모아올게 알겠지? 내일 우리 집에서 모 음 오늘 500원 받는 날인데 아직도 안 와? 으으 으으으으으으으야으으으으으으으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은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고으으으으 책. 책으으 맞을래? 으이 <웃음> <웃음> 인질아 화내지 말고 내가 대신 몸으로 때울게 어깨가 많이 무쳐보이네 <웃음> <웃음> <웃음> 아이 시원해! 으 <웃음> <웃음> <웃음> 어땠어? 500원은 다음에 줘도 될까? 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잘 안되나본데 너 우리집이 어떤 집안인줄 알아? 일단 모르겠으니까 우리 집안을 보여주지 들어와 여기가 바로 우리 집안이야 여기 보이지? 나쁜 사람들만 한다는 바로 이게 바로 담배 연기야 이렇게 집안에 담배 연기가 나야 어 약간 조폭 같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여기는 내 침대 으, 침대가 참 멋있다 한번 누워봐 으, 잠깐, 올라갈게. 음, 놓어봐. 잡았다, 이! 야! 쬐끔한 게! 500원도 <웃음> 안 갖고 오고! 으, 잘못했어! 그만둬. 이렇게, 이렇게 돈안 갚은 사람들은 이렇게 혼내주는 거야. 도와 도야단하지? 어. 자, 그리고 나 잠깐만. 집에 왔으니까 나 얼굴 좀 벗을게. 아까 방금 쓴 거는 가면이었어. 무섭게 보이려면은, 가면이, 가면이 필요하거든. 음. 인진아, 얼굴이 그래도 좋아 보인다. 음, 다행이야. <웃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 봐봐. 여기, 여기 위에, 테이블 위에, 소주, 아니, 소주라고 해야 참이슬이야, 참이슬. 너 이걸 먹어줘야, 남자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인진아, 너도 어린인데, 어떡해? 야! 먹는 거! 그게 중요해. 나 초급 소년이야. 나쁜 짓 으악! 해도 돼. 나쁜 짓 해도 돼. 음. 그리고 나 정말 무서운 사람인 거 보여줄게. 봐봐 여기 여기 피 보여 피문 아래 피 보이냐고. 인지라 저기 만는 제발 들어 보내게 하지 마 제발 제발. 여기 들어가면은 어돈안 갚은 사람은 이 방에 끌려가는 거야. 이 방이 얼마나 무서운 방인지 모르지 너. 너 어. 그니까 내일 당장 500원 갖고 와라 알겠냐? 음꼭 갖고 올게 내일 꼭 그래 알겠냐? 음 그래 이제 이제 이제 가봐 음, 음, 음. 이제 가봐 가라고 음. 음, 가, 가, 가. 가 이제 말가네 집을 돌아가 내일 꼭 500원 갖고 와라 응 음, 알았어 음아음아 음. 오늘도 일진인척하느라 힘들었다. 오늘 유니콘 짱! 인형이랑 놀아야지. 내 방이. 으... 내 사랑스러운 방이야. <웃음> 여기는 제 방이에요. 저는 일진인척하는.. 어? 잉진아 어? 내가 근데.. 어? 어.. 뭐좀 뭐 놓고 온거 같.. 야야야야야! 어? 야, 야, 야. 어! 야, 야. 야, 내 방을 들켜버렸어! 나의 비밀 취향을 들켜버렸다고! 어어어어 어. 인지나. 어, 어, 어. 어? 야야야 야, 너 학교에다가 내 방이 이렇게 핑크핑크하다는 거 말하면 안 된다. 내 귀여운 난 귀여운 고양이 인형을 좋아하고 유니콘 짱 없으면 잠못 잔다는 사실을 학교에다 말하지말아줬으면 좋겠는데. 인지나. 어 어. 약속 지킬게. 너가 검은색 고양이를 좋아하고. 유니콘을 좋아한다는 거는 내가 꼭 약속을 지킬게 근데 나한테 내일부터 천 원씩 상납해 뭐?! <웃음> 어... 어... 우리 플링이한테 오늘 천원 내야 되는데 광광광 어... 윤진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대답! 그것은 가져왔겠지? 어..어..그..그거라면 혹시.. 저..저..천..천원? 응 음. 나..돈이 다 떨어졌는데.. 어..나..내해주면 안될까? 봉진아! 어어어! 오.. 어, 오! 어. 어. 이 녀석이! 문제집을 어. 사야될거 아니야! 오미안해 어, 문제집 살돈 모아올게 어 Oh, my o d